이 영화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전설의 귀환 게임 원작을 배경으로 만든 실사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고우켄이랑 꼬맹이 유가 수련하고 있었거든 새로운 제자로 미국인 켄이 등장해. 근데 이 노마가 아메리카 물 먹어서 가나죄질이 불량스럽다카네. 료한테도 선방 갈기지만 참교육 당에 뿌고잉. 둘은 성장하고 고호 켄한테 파동을 가르쳐 달라고 말해. 근데 파동 갈치 준다 캐놓고안 나타난 기라. 유는 고오켄이 남긴 편지를 보게 되지. 그리고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기라. 마침내 지도에 나온 데 도착해. 고오켄도 이미 기다리고 있더래. 고켄 캐는 돌아댕기다가 닫혀있는 방 보고 뭔가 싶어가 들어가 봐. 거기서 파동의 비밀이 적힌 책 발견하고 몰래 챙기뿐 데이 손바루 단전노 본격적으로 수련받고 실전 때려나거든. 유는 멘탈리 아지갖고 제대로 못때리고 켄한테 진대그리고고 켄이 다동권 시범고주거든 대박. 다동권 배올랐고 이제야들 을수로 열심히 수련한대. 히고키다니고켄첫 번째 제작거든 게임 설정 잘가져온 겁니다. l i 는 승질이 급해가파동권이안 나오는 기라. h 근데 침착한 윤은 파동내는데 먼저 성공해. 캔는열 받아서 책보고 금기된 자세로 파동에 성공해. 오케는 이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켄한테겁나뭐락해요왜왜 살이 파동이게임에서도 엄청 무서운 겁니다 눈빛으로 태아뿐내 켄은 스승한테 뭐라캐 있다고 뉴들고 마을로 내려가. 이놈아! 육수로 방탕하노! 술집에서 쌈대회 열리고 있었는데 누가 켄한테 시비 거는 기라 켄은 지가 안 싸우고 친구한테 쌈시키노! 양아치가! 어느 날켄 아빠가 지 아들 데리러 온 기라 근데 켄은 안 돌아간데 유랑고 켄이 이제 지가족이라 생각하거든. 캔도 정상적으로 파동을 만들기 시작했고, 류는 완벽하게 파동을 만들어내. 근데 뭐 하나 싶어서 나온 캔이 파동법 맞아 뿜기라. 캔은 은근히 질투심 많노. 근데 류가 이상한 기운 느끼고 도정으로 돌아가재. 고우키가 찾아온기라야우키미싸からの運命に従え 我れと戦え. 我の道は別にある. は度と殺意の波動を使わぬと誓ったにんなかのば 助けてやろう. 이 나타나니까 고우키 는지가 싸우겠다고 다음으로 미루거든. 고우키는 다시 돌아온다카고, 일단 돌아가네. 고우케 는 과거로 가볼게 고우케는 동생인 고우키랑 고우테츠 밑에서 수련했습니다. 고우키는 형보다 한수 아래였는데, 더욱 강해질랐고 금기된 책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점점 사리의 파동에 빠져드는데 형한테 또 지니까 열받아서 고마 사리의 파동 써버린기라 그리고 지자신도 주체모하고 형 진짜로 치길라카는기라이 사건으로 고우태츠는 고마 고우키를 파문시키뿐다 아입니까 고오키는 동그레드가가 혼자서 수련하는데 살인파정을 완전 받아들여서 완전 괴물되버립니다. 인연이 그 대가가... 흐르고 지사부 죽이라고 찾아옵니다. 완전 왕초 파대뿐네 완전 헐크네 고우테츠도 고케한테 죽고맙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고케는 마지막 수련을 시작합니다. 수련 중 동네 할아버지가 나타나가 켄을 도발하는데. 이 노래는 오락실 가면 나오던 노래 아이가 암튼 둘다 열심히 수련하는데 켄도 예전이랑 틀리게 진지해졌대이 그리고 마지막 때련을 하게 되는데 켄이 이제 룰을 앞성기라 룰은 <웃음> 지기 싫어서 차리의 파동 기술 섭은데이고우도 기를 느끼고 찾아오지 <놀람이> 이불도대빛내 헨도 격투 천재라가지고 차리의 파동 없이 불꽃 낸다 아이가 펜이 이겼는데 유가손 불꽃을 고키가 바쁘데이 켄이 사리에 파동 썼다고 의심하는데 유가 지가 썼다고 고백하네 고키가 찾아올 걸 예상하고 유와켄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슬프노 그리고 예상대로 고오키가 찾아옵니다 오키와 코켄의 해결 장면을 끝으로 유아켄이 미국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후속작이 섀도로와 싸우는 걸 암시하고 끝납니다. 후속작은 네시와 섀도우의 바이슨 장군이랑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유켄도 같은 배우가 나오고에 예. 이 영화는 스트리트 파이터 원작을 잘 재현해낸 영화로 탑입니다. 팬들이 좋아할 만한 사소한 디테일까지 신경 쓴게 눈에 비네요 지금까지 방말해서 죄송합니다. 이쁘게 봐주이소.